미네랄 필요합니다. 미네랄? 레진 있는데 혼합물이 별로 없네. 혼합물 음. 저쪽 편에 가면 좀 많더라. 많이 캐 왔긴 한데 지금 내 가방에도 세개 정도 있거든. 난 일단은 여기 집에 놔둔 거 가지고 태도 좀 만들어서 여행을 가야겠다. 어디 많은 거 봤는데. 어디 여행 가게. 난같지 산에 갈래. 산 말고 지금 저 어디냐. 동구. 다른 호남무 찾아갈 거거든. 음. 어디 넘어가면 있더라? 저 숨, 순... 숨 넘어가면 하나 있었던 거 같아. 저쪽인 와, 미네랄 진짜 많이 주네, 근데. 어, 지금 사방이다 미네랄이라서. 아, 이제부터 식물 함부로 안 심으려고. 어. 잘못 심어가지고 위치가 똑같아졌다. <웃음> 이건 잔에 있고. 잔에. 잔액. 이것도 잔에. 다못 쓰는 거야. 네. 이수확하는 놈들. 아니, 사악한 놈들. 꺼져라. 와, 미네랄 하나 더 있는데. 미네랄을 산 밑으로 내릴게. 어, 뭐, 줄, 나중에 줄수 있는 위치에 내리면 된다. 그냥 산 밑에다 내려놓을게. 어난 지금 숲 안에 탐험 중이다 어 호남물이다 나이스 호남물 많을걸 아마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진짜 많이 박혀있더라 와 지금 많이 박혀있는데 찾았다 어 암모늄이다 암모늄도 찾았다 내가 그러니까 사방팔방이 미네랄이다 진짜 사방팔방에 미네랄도 있고 뭐 유기물도 있고 어 진짜 많다 그것도 찾아다 이번 배치 존나 잘 됐어. 공작석도 찾다 야, 이걸, 그, 세이브, 다시 안 하고, 요걸로 쭉 할래? 요, 요게 좀더 괜찮은 것 같은데, 지형은. 어, 자원 배치하고 지형은 훨씬 좋다. 와, 이거 근데, 이 게임의 좋은 점이, 지하철이 잘 파진다. 어? 지하철이 잘 파진다. 지하철? 안 돼. 미네랄 바위가 떨어졌는데 살았다. 응, 음, 뭔 소린데. 됐다. 살면 좋은 거 아니? 야 어. 와. 아, 없어졌다. 젠장. 어디 갔노? 시공 갔다. 시공의 폭풍. 아 정상, 근데 최소. 사실 저거 내가 있는 줄 모르고, 길, 길 파다가 만들어진 거 떨어진 거다. 일단 내가 산도 개발해 놓을게 뭐 나중에 필요한 공작석도 마 많이 보인다 여기 음, 텅스텐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텅스텐은 텅스텐은 여기 없다 해가지고 왜 음.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야 된다 사실 북한 가면 있긴 한데 <웃음> 그것도 굉장히 많이 어? 뭐야? 쓸수 있는 건가 저거? 왠지 몰라도 공작석을 하나 얻었습니다 <웃음> 얻었으면 뭐 좋은 거지. 지금 쓸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얻었습니다. 어, 지금 얻으면은, 그냥 소용, 소용 발전기 하나 찾은, 만들어가지고 쓸 그거라도 만들래. 나쁘진 않다. 아나 드릴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저 원판이 드릴 업그레이드 직전이었는데 음. 그래도 여기는 그게 여기는 연구가 많아가지고 여긴 산이 있네 테더를 하나 만듭시다 좋아. 나는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한다 아이고. 안모는도 있... 찾았고. 어? 파워쉘 필요하나 혹시? 있으면 그거 일회성이라서 나중에 필요할 수 있... 일회성이긴 해. 전 내고 자, 혼합물을 한세트 채우고 간다. 자네라서 못 캐고 미네랄 또 자랐고 미네랄 또 자랐고 <웃음> 진짜 사방이 미네랄이다 여기 게다가 미네랄이 자라 유기물도 자란다 왜 그런데 <웃음> 유기물은 관심 없다 유기물보다는 미네랄이 좀더주긴 한다 근데 조금씩은 다르다 조금씩 조금씩 양이 다르다 와 혼합물만 몇 개를 키웠냐 내가 야, 여기 미네랄이 너무 많다 겁나 많다 어 진짜 많다 걸어다니면 다 미네랄이다 음 여기 자원 배치가 너무 좋다 지금 이한 여기서되 되겠는데 굳이 그냥 세이버 파일 안 옮겨도 되겠네 그냥 여기서 죽혀도되겠 당장 바이트도 천이 쌓였거든 벌써 근데 예상미넬 예상으로 따내 게 하나 다섯 여섯 개가 있고 유기물 셋 미네랄 셋인데 또 사방에 들어온 미네랄은 또 있고 네가 거기서 미네랄 갖고 오면 또 그거 가지고수 있어 <웃음> 미네랄 빼기가 힘들다 문제 너무 많거든. 어, 그냥 둘이서 같이 번갈아가면서 옮겨야 할걸. 응. 그래야 돼. 명당 지... 두세 개씩 적을링하면서 가면은 금방 지형이족 같은 게 어려니까. 이지형이 산이라서 좀 힘들걸. 일단 이쪽으로 할게. 언젠간 도착하겠지. 그 굉장히 위험하다 이 여기. 뭐 떨어져서 으악 할 수도 있나 아니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이상한 데가 안좋오야 어, 산에 미네랄 아니 땀을 찾... 있을걸? 산에 없는 게 없다 여기 안 여긴 오 여기도 네가 등산줄 하나 만들어놨네 니 어떻게 캤길래 눈이 하늘에 떠있냐 <웃음> 그러게 어? 어어 어, 미네랄이다 저건 못쓰나? 뭐아 이거 잔에다 이것도 못쓰는 뭐 거네다 일단은 미네랄 보라색 미네랄 하나 얻어서 갑니다 이거 아마 500바이트쯤 나올텐데 어 보라색 미네랄 여기 두개더 있다 산에서 아마 보라색이 열릴거야 어, 엄청많고 야..그냥 미네랄도 찾았다 혼합물도 또 찾았다 길가다가 <웃음> 아..여기 보니까 니가 가다가 떨고 놓은 미네랄 보라색깔 음. 와..여기 배치 너무 좋은데 그냥 여기서 쭉 살아도 되겠는데 그럴까? 야 잠깐만 대신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는 단점이아 집까지 보라색 미니랄 또 배달해왔다 아 진짜 연구기를 하나더 두고 싶은데 전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럴 수가 없어. 있... <웃음> 지금 1374바이트 있네 어 50바이트가 뭐 될지도 모르 안될 것 같다 그거는 아 중간 크기 제네레이터 야, 야 쓰레기 하나 주었다 뭔데 풍력터빈 아 갖고 와라 그래도 쓰레기지만 긁고 올게 혹시 소영이가 어 아 그래서 쓰레기고 <웃음> 더 쓰레기 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낫다 당장 그런데 그거 배치할 자리가 없다 <웃음> 아 있다 생겼다 방금 배치할 자리는 생겼다 달아놓으면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지 앞으로도 쓸 거고 발가락 달아놓는 것보다 낫다 이거. 너 어, 네 지금 산 넘어오는 게 지금 네 보인다 같이 미네랄 들고 내려갈래? 어.. 그 입구쪽에 있던 보라색 미네랄 다좀 끌어왔다 두개 아.. 저쪽 멀리 있는데 너무 어.. 나 간다 지금 이 쪽으로 간다 지형이 뭐 같으니까 하나씩 옮기는 게 최곤데 3 0일에 39밖에 안 주네 진짜 다리 많이 주구나 어.. 다리 많이 주지 근데 달보다 많이 준단다 두.. 두.. 두배반 준다 그리고 약간씩 평균적으로 그 정도 준다는 거지 조금씩은 또다 어, 미네랄 잘랐다 어, 자른 거 맞. 안녕? 안녕? 내가 하나 들고 갈게. 또. 오케이. 저 뭐야? 그렇게 도 되지 있구나. 말고 그 상태에서 이 e 눌러봐봐. 아, 맞네. 이리될까 어, 손에 쥐고 나면 뛸 수도 있고 점프로 된. 아니, 여기서 띠면 미끄러져서 자빠진다. 아, 맞네. 뭐 조심해서 가세요 알았어? 아 그냥 아니다 미끄러져서 그냥 빨리 내려갈래 근데 그러면 아이템 놓는다 들고 있는 아이템 놓는다 저렇게돼아산 꼭대기다 아니다, 아이템을 굴려서 더 빨리 갈 거다 와여 공작소 투손이기뭐 미네랄에 상처난다고 그래 되겠냐 아니 그런 건 없다 원래 산에 보니까 자리에만 들어 공작소 어. 그래서 음. 다른 행성 한번 건너가서 얘들을 캐야 하는데요. 음. 어,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저기 많아서 고통스럽다. 이 용돈은. 왜 배고프다. 이제 뭐 저녁 번, 안 드셨어요? 두 번째 저녁을 먹으러 가야겠다. 두 번째 저녁이라니. 됐다. 풍력 텀이다 어디다 꼽냐? 그... 중령 제작기 옆에 꽂아라 뭐 있냐면... 어... 파워쉘도 있고... 이건... 어디, 파워쉘은 어디다 꼽을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요앞에파워쉘은 그냥 적당히 내려들어 나도 놓을게... 레진 일단 그 자원하고 적당히 대충 놓고 오고 왼지 몰라도 음. 공작석이 다섯 개나 있다 어... 아직 용광로도 없어서 그건 못 쓴다 일단놔두둬올게또뭐 들고 왔냐면 아 이거 채도먼 드리고 작은 풍력터빈 어따 꼽을까요 풍력터빈 그그 오는 거냐 중형 프린터 옆에 빈칸 하나 거기에 꼽아 저거 어 여기 여기면 어... 될라나 난 지금 거기가 안 보인다 움직이고 있다 뭐 뺑뺑 돌아간다 어 돌아가면 그거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단 안 돌아가면 작동 안하는거다 참고로 어 작동 그래도 좀 해서 다행이네 야 미네랄 또 떨군다 <웃음> 뭐야 진짜 많네 아, 진짜 많... 미네랄 하나도 쭉으로 다시 산안으로 들어 어우, 내릴까, 미네랄. 안 돼, 어, 아, 안 돼,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떨어질 순 없어, 시고난 미네랄 하나 도 주워야 한다고. 주웠다. 여기 진짜 자원 미쳤다. 미네랄. 미네랄. 몇개 떨고, 떨구, 떨구러 가자. 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 응. 이 어딨냐? 어, 그림. 난 들고 내려간다 또. 흑연도 필요하나? 흑연, 아직은 안 필요하다. 그래도 있으면 나중에 그렇게 막 모으려 할 필요. 그거 많이 쓰긴 많이 쓴다. 탄수덩어리니까 아, 아니면 아 지금 당장 쓸 수도 있다 방어보니까 뭐, 뭐 하겠... 포장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즉시 제작을 포장기를 하면은 한정... 1성은 일성으로 1성, 음... 3성은 이성으로 만들고 크기를 하나씩줄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자료들은 이성짜리 그걸로 줄여버리면 일성으로 해서 가방에 그냥 자원 하나 들고 가는 형식으로 굳이 열심히 안옮겨도돼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런데 포장기 하나에 바이트가 천이나 들어가지고 좀 그렇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원심불리기 먼저 이런 저런 거 따지기 전에 일단은 보라색 미네랄 먼저 연구해 얘들이 더 바이트를 거니까 그새 또 연구 끝났네. 어, 봐 봤다. 어. 여기, 여기. 다 하나. 연구 연구 들어갑시다. 음... 파편인데 그냥? 아. 도 음. 가지시다 악 산에서 뛰면 안되겠네